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상품 등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SEO 가이드에 지켜줘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SEO 가이드는 이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공지사항 메뉴에 가시면은 매뉴얼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가시면은 네이버 쇼핑 검색 seo 가이드 라고 하는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어이 매뉴얼에 대해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을 알아, 아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 지금 카페 이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메뉴가 또 바뀐 부분이 상품 관리 메뉴에 있는 우리 가격 비교 상품 묶는 부분 요런 메뉴들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 메뉴 이름이 카테고, 어 카탈로그 가격 관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브랜드의 모델명이 있으면 그 모델명에 따라서 상품이 같이 이렇게 묶여져서 최저가로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될 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어이 검색의 적합도와 검색 알고리즘의 최적화가 되어 있을 때이 상품이 이렇게 묶여져서 가격 비교로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고객들은 최저가의 상품을 찾다 찾아보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최저가로 이 노출되는 상품을 한꺼번에 가격비교로 묶어서 고객들에게 좀더내 상품을 잘 안내할 수 있다 라는 이 부분으로 해서 SEO를 지켜줬을 때이 상품의 적합도가 좀더 높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모델번호가 없고 뭐 브랜드가 따로 있는 상품이 아닌 일반적인 자파를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품이 이렇게 묶여져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더 검색어에 치중해서 상품명의 SEO를 좀더 지켜서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네이버 자체에서는 어, 네이버 상품을 좀더검색에 쇼핑 검색에 잘 노출되기 위해서 SEO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SEO 가이드 표로 해가지고 아예 노출을 해주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점수 100점 표가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FAQ 부분으로 해서 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좀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보셨던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다섯 가지의 탭을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알고리즘 이라고 하는 탭에서는 전체적인 이 상품 노출에 대한 네이버 쇼핑 검색 노출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단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검색 랭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합도, 두 번째는 인기도, 세 번째는 신뢰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적합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관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네이버라는 것은 검색 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쇼핑, 지식 쇼핑 부분도 쇼핑 검색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이 검색 엔진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아지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상품이 바로바로 바로 그 상품이 나왔을 때 검색엔진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구나 어, 이 검색엔진이 내가 원하는 걸잘 찾아주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 이 검색 랭킹에 대해서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인 적합도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검색에 의도했는 상품이 정확하게 나오는 상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완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이 상품이 당연히 내가 이렇게이 상품을 찾았는데 어 내가 의도했던 상품이 그대로 나왔어 라는 것을 바로 보여줄 수 있으면 네이버의 검색에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이버를 계속해서 고객이 찾겠죠. 그러니 네이버에서는 자동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도 당연하게 상품이 잘 되게 만들어 주려면 고객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품명과 고객의 고객이 원하는 상품의 카테고리 그리고 신뢰하는 제조사와 브랜드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 여성용인지 남성용인지 뭐 백팩이라고 하면 뭐 내가 사무용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어 여행용으로 사용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상품 속성 태그까지 좀더 정확하게 넣어주게 되면 고객이 검색하는 바에 대한 필터링을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고객이 많이 찾는 한마디로 상품에 따라가지고는 굉장히 다른 디자인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가격도 다 다를 겁니다. 고객들은 아무래도 싸면서 이쁜 상품을 많이 찾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고객들이 많이 클릭한 상품이 있겠죠. 또는 많이 찜을 했는 상품도 있을 거고 많이 후기를 남겨줬을 거고 그리고 많이 어, 그 뭐라 그럴까요 많이 샀는 상품들일 이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올라온 신상품들을 고객들은 예전에 있는 상품보다 는 훨씬 더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도 네 가지의 어, 중요한 요소들 첫 번째는 클릭수와 찜수 당연히 상품에 대한 인기도를 얘기하겠고 두 번은 판매 실적 내가 올린 지뭐삼 최근 이틀 7일 그리고 한달 사이에 내가 판매했는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리뷰 수,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 이 상품에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리뷰를 좀 많이 안 쓰는 카테고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리뷰를 많이 쓰는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뭐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리뷰를 많이 쓰겠죠. 여성들이 많이 찾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후기가 많이 올려져 있을수록 위로 올라오겠고 후기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뭐 남성용에서는 뭐 3개가 있고 여성용에서는 10개가 있다 그래도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상품 후기를 덜 써주니까 뭐 요런 거에 대한 리뷰 수 그리고 최신성 음, 신규 상품을 좋아하니까요 네 그래서 인기도에 대해서는 네가지의 노출 요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신뢰도라는 애가 있는데요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찾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어, 아무래도 상품명을 너무 간결하게 만들어주고 고객이 찾는 요소에 대해서 간결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음 상품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려고 하는 상품이 어, 이런 펜이에요. 이런 펜인데 이런 펜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냥 적합도만 따졌을 때는 펜이라고 검색을 할수 있겠지만 고객들이 이 어, 네임펜, 수성펜, 유성펜, 유성, 유성 네임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찾는 이 해당하는 검색에 대한 조합 단어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단어들에 대해 가지고 좀더 사람들 고객들이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고객 상품명으로 해서 만들어 줄수 있게끔 해주고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의 이 색상이 검정색 하얀색 뭐 빨간색 이렇게 산다 판다고 하면 그 해당하는 컬러에 대해서도 어 미리 상품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도 상품명으로 이미 상품에 대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요소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패널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틀 내에 배송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문의를 남겼을 때는 에 24시간 내에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제대로 받지 않고 어, 신뢰도가 높은 스토어인지에 대한 점수까지 해서 쇼핑 검색에 대한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미지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첫번째는 적합도입니다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 점수로 해서 달라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필드의 연관도라는 것과 카테고리 선호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드의 연관도라는 이야기는 상품을 등록하는 당시에 나와있는 이 필드들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상품명하고 옆쪽에 비어져 있는 칸 그곳을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해당하는 필드가 내가 상품명을 넣어야 하는 칸에 상품명을 넣었는지 이벤트를 쓰는 칸 칸에 이벤트를 넣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어 상품명을 써야하는 칸에다가 무료배송이라든지 사은품 증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써주게 되면 필드의 적합도 연관도가 떨어진다는 라 얘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선호도라는 것인데 제가 만약에 등록하는 상품이 뭐 목걸이 상품이다 라고 했는데 이 목걸이를 어 저기 있는 귀걸이에다 올린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카테고리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대해 가지고 상품이 좀 떨어 이게 맞지 않겠죠? 그러면은 자, 제대로 제대로 된 카테고리 상품을 등록한 게 아니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가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어, 이 해당하는 검색어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소품을 예를 들어서 검색을 했어요, 고객들이. 그러면은 당연히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나오겠지만 그 인테리어 소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또 패브릭 포스터라고 하든지 액자라고 하든지 굉장히 또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카테고리들 중에서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고객들이 많이 클릭했는 카테고리에 상품이 먼저 위쪽에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고객이 많이 찾는 카테고리의 상품을 많이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연관도라고 하는 부분은 어, 지리 분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상품을 파는데 리바트 이즈마인 책장이다 라고 하면 이 해당하는 상품은 브랜드가 리바트인 거고 카테고리가 책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겠죠 그 안에 넣어야 되는 이 요소에 대해 가지고 상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해당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는 어, 리바트 이즈마인 이라는 브랜드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책장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이 해당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뉴프렌즈라고 하는 높이가 1200짜리의 책장이라는 것을 상품명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노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속성들은 책장 하나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책까지 넣어서 주는지 아니면 수납장까지 주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상품에 대한 속성들 요건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속성값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에 맞는 속성을 넣어주시게 되면 좀더 필터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죠. 이 해당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어 책장이라고 제가 예기를 들어서 검색을 해주게 되면 어, 쇼핑 탭에 이곳에 단수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3단에 내가 원목으로 보겠다 라고 하면 이런 해당하는 필터링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죠 그러면 좀 전에 이 검색어를 어, 필터를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126만 개의 상품이 나왔었던 것이 단수를 3단에 원목으로 했더니 상품수가 344건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거와 같이 해당하는 속성값을 정확하게 넣어줬을 때에는 고객들이 필터링을 해서 내가 좀더 정확한 상품을 검색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요소인 거죠. 그리고 음, 이 부분이 속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태그라고 하는 것은 이 상품에 대한 어, 약간의 감성적인 문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색상은 조금 뭐 깔끔한 색상을 띄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가격이 저렴한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은 뭐 책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인테리어 뭐 진열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용적인 상품이다 라는 거라든지 안정적인 뭐 부분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어 태그로 넣어주게 되면 내가 이러한 태그를 넣는 상품들을 자주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실용적인 안정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가구 회사라는 것으로 스토어 자체의 인지도 같은 것들 그리고 고객들이 인지하는 브랜드 의 컨셉 같은 것들을 태그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그에다가는 상품에 대한 검색어 보다는 상품에 대한 설명 을좀더 구체적으로 어,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김경원 강사라고 하는 다나쌤 이라고 하는 상품명이 있으면 어이 상품에 대한 뭐 저라는 상품에 대한 태그는 오늘 뭐 핑크가 잘 어울리는 뭐 올린 머리가 잘 어울리는 뭐 아니면은 동안인 뭐 이런 <웃음> 태그를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어 죄송합니다. 욕하지 마시고요. 이런 태그,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좀더 감성적이고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태그들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언니리뷰라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좀더 디자인이 평범한 디자인의 상품들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명함들을. 그래서 독특한 명함 뭐, 20대 여성이 좋아하는 뭐, 이런 상품들로 해가지고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귀여운, 발랄한 이런 컨셉에 대한 태그들을 좀더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더 나의 감성에 맞는 상, 고객들을 좀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이런 감성 태그들을 넣는 거죠. 그리고 카테고리 선호도라고 얘기하는 를 것은 강아지 백팩이라는 검색어로 봤을 때이 강아지 백팩을 등록할 수 있는 어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이 정도의 세개의카테고리를 나올 수 있지만 고객들이 주로 많이 클릭을 했었던 것은 애견 애완 용품의 캐리어라고 하는 저 카테고리 안에 좀더 들어간다는 라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납장을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수납 어, 수납장, 수납함, 수납함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수납함도 있을 거고, 욕실 뭐 수납함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수납함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고객들이 어떤 카테고리를 제일 좋아했냐에 따라가지고, 그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상품을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 해당하는 상품에 맞는 카테고리가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똑같은 백팩이라고 하더라도 강아지 백팩은 좀더 애견용품 쪽에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했고 고객들이 많이 찾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좀더 적절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정보를 정해진 곳에 알맞게 입력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상품명에 이렇게 무료배송이라든지 신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홍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신한카드 할인을 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벤트 카테고리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맞는 필드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어, 이름을 잘 넣어야 된다, 내용을 잘 넣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웬만하시면 상품 등록하시는 틸드에 비어놓지 않고 꼼꼼하게 잘 채워가지고 상품을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검색도 잘 되고 추가 노출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브랜드를 브랜드 칸에 넣고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넣고 태그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태그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 해당하는 감성의 키워드 추천 태그도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품명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 좋고 나쁘고에 대한 부분도 설명글로 나와 있으니까 중복된 단어 쓰지 마시고 홍보 문구 쓰지 마시고 그리고 뭐 기념일이라든지 뭐 이런 뭔가 홍보성의 키워드 같은 것들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 영어와 한글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을 어, 쓰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뭐 슬럿이라든지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나 뭐 별표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도 웬만하시면 조금 배제를 해주시고 좀더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걸로 대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속성값 같은 경우 뭐 색상이라든지 사이즈 같은 것도 갈로 안에 넣어서 좀더 심플하고 간결한 상품명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관련성 없는 키워드를 넣으시게 되면 어, 좀더 노출이 저하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쪽에 있는 상품명 SEO 부분에서 좀더 배워보시도록 하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 좋게 조금 더 꾸며진 상품을 표현하기가 좀더 좋은 이미지를 좀 넣는 것을 추천을 하고 사이즈는 저는 정사각형 이미지로 1000x1000 이상의 상품 이미지 썸네일을 5개까지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모바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와이프 형태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돌리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꼭 지켜가지고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다이 부분에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인기도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인기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많이 찾고 많이 팔리고 평이 좋고 신상인 상품을 좋아한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고객들이 최근에 많이 클릭을 하고 한마디로 뭐 이미지가 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 얘는 되게 이쁘게 생겼다 라고 생각이 들고 상품명을 보니까 어 내가 원하는 딱그 상품이야 라는 생각이 든 상품들을 사람들도 많이 눌렀겠죠 한마디로 고객이 좋아했던 상품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상품들을 어 인기도에 반영을 해주고요 당연히 판매가 많이 된 상품일수록 상위에 잘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객들이 많이 찾으니까 당연히 많이 팔렸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판매 실적 그리고 리뷰 수 고객들이 너무 좋았고 감동을 받았으면 사실 리뷰를 당연히 써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꼭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써주시면 좋겠고요. 최신성 상품을 최신으로 등록했는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자주 듣는다고 라 하면 저는 같은 경우에는 멜론 음악을 자주 듣는데요. 멜론 100차트에 나와 있는 상위에 있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음악 중에서 고객들이 많이 들었는 음악이 멜론 100 차트 안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최신에 올라온 음악일수록 그 해당하는 가산점을 일시적으로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시적이 높고 후기를 많이 써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신뢰도로 넘어갈 텐데요.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명 부분에서 SEO를 좀 먼저 지켜주셔야 됩니다. 카테고리 브랜드를 중복해서 넣지 않으셔야 되고 뭐 침대를 올렸을 때 침대 침대 침대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쓰는 것은 나쁘겠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브랜드가 아님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를 넣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 스토어명 그리고 셀러의 이름 을 중복해서 쓰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어차피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품명 부분에서 크게 좋지 않은 가이드라인에 버그 선하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혜택이라든지 수식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료배송이나 당일배송 뭐 bc카드 할인하고 있다 뭐 신한카드 할인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1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사실 홍보성이나 혜택 수식 문구겠죠 음, 해당하는 부분은 이벤트 필드에 상품명 위쪽 부분에 당연히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필드를 이용을 하셔서 꼭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노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나치게 긴 상품명이라고 하는 거는 50글자 이상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이 50글자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스팸성인 키워드까지 다 넣겠다라는 이야기와 조금은 관련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필요 없는 키워드는 말씀드린 대로 좀 배제를 해서 해당하는 필드에 적합하게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테이션, 뭐 st, 뭐 샷. 샤땡 ST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정품이 아니면은 사실 그 해당하는 상품 자체 가품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어, 그런 상품을 절대 판매하지 마시라고 얘기도 하고 싶고 상품명에도 쓰시면 패널티가 있다는 라 부분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보시게 되면 표준 상품에 따라 공식 상품명 모델명 모델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격 비교 상품으로 매칭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는 상품에 따라서 등록하시는 상품에 따라서 가격 비교로 매칭이 됐을 때가 더 좋을 때가 있고요 사실 더안 좋을 때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품 등록해 본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는 상품에 따라 가지고 어 만약에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델명이나 브랜드들이 다 정확하게 있겠죠. 가구 같은 경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뭐 인증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브랜드명이나 모델번호가 다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넣으셔가지고 가격 비교로 묶이시게 됐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격에 메리트가 있을 때에는 상위 노출의 기회가 분명하게 있다는 라 얘기를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뭐 해당하는 상품의 모델 번호로 상품은 등록을 해놨는데 어 미끼 상품을 걸어가지고 가격을 엄청 낮춰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켰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 매칭에서 제외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구매 옵션을 많이 넣지 말라 한마디로 만원 짜리인 것처럼 올려놨는데 들어가서 해당하는 정말 그 상품을 보면 10만원이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고객을 우롱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객님들도 굉장히 싫어하시게 되고 그리고 어이 해당하는 부분이 적발이 되시게 되면 노출되고 있는 상품 자체가 어 매칭에서 제외가 돼서 페이지가 저 멀리 갑자기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시니까 해당하는 상품이 정확했을 때에만 해당하는 매칭을 좀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이드에 대한 설명은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상품 등록 실습을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